끌어줄게, 끌어줄게. 살살살살살살. 이, 이, 이, 이 정도 깜깜이요 이거? 공지야. 화났어? 기분이 좋은 거야, 화난 거야, 얘? 예. 응? 공지야. 요 기분이 좋으신거예요 아니면 화가 나신거예요 에? 긁기볼까아 긁어줘 알았어 아니 와! 네가 지금 화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긁어줬니 무서워서 슉슉슉슉슉슉슉.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왜 물어, 왜? 아, 왜 그런데? 아, 그러고 줄게. <웃음> 아니, 도대체 얘왜이러니야 <웃음> 아니, 왜 그런데? 아, 왜 그런데? 갑자기 자? <놀람> 아, 휴 수납부터, 그만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알사어알 아, 이사 못왜 아, 이래. 그만해야겠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게어알았알았알았알았알 긁어줄게 그 살살, 알았어살 살살, 살줄게살살 줄게. 살 살살, 살알았어살줄게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이살살어 <웃음> 아니 너 성격 정말 이상한 거아지구나 아이 살살살살살 긁어줄게 긁어줄게 <웃음> 협박 가는 거니지금 아이 살살살살살 아이 살살살 안 울게 안아막쭉 이렇게 아, 아. 긁어줄게 긁어줄게 긁어줄게 아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긁어줄게 긁어줄게 아왜 이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어 긁어줄게. 너도야, 나 지금 노동착지 당하고 있어. 아니, 넌또 왜? 아, 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어 긁어줄게. 아, 이번엔 너야? 아, 힘들어, 엄마. 그만.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긁어, 긁어줄게. 아니 한번 더. 긁어줄게. 아,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얘 오늘따라 왜 이래? 아, 넌, 너무... 야, 이불 못 먹나? <웃음> 야, 이불 못 먹난다고. 알았어, 알았알았 긁어줄게, 긁어줄게. 긁어줄게. 아, 너 이상한 성격이야, 너절러 가. 아, 아. 아, 왜.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내놔, 이불. 아, 이불 내놔. 아, 내놔라고. 아, 그만해. 코. 코.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고만해. 아빠, <웃음> 아빠, 아, 고만해. 아아아, 아, 아. 왜 그래? 너 가서 놀아. 가, 놀러 가. 저봐, 타승하아 혼자 잘 놀잖아. 그지? 진짜 이상하네. 알았어, 착해. 안녕. 가다